대기업이 좋아하는 지원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어, 또 이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음. 여러 가지를 배우려는 욕심 때문에 한 가지를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어, 꾸준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낸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 질문 한번 해볼까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저는 한상진이고요 취업 준비 중에 있고 대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좋아하는 지원자들 굉장히 잘 에듀케이티드 된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학력이 높다 이런 거라기보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본인들만의 이 시스템들을 다 구축해 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시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대기업에서 봤었을 때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아직 제가 면접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되나요? 면접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면접의 가장 기본인 자기소개부터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안전 직무에 지원한 한상진입니다. 저는 대기중 유해 유기물질 분석 레포트로 40명 중 1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의 벤젠, 자일렌, 톨루엔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광진구의 유기용제 사용이 타지역보다 낮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생 기후행동이라는 단체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탈탄소 동향이라는 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만족도 조사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들을 살려서 환경안전 직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자기소개를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면접위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기억할 수 있는 게한세 개?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여기도 복잡하기 시작한 거죠. 키워드를 짧게 잡아서 얘기하는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는 근거도 실제적인 예를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도 잘 되고 관심도 가고. 제가 늘 하는 질문인데 쉽지 않은 질문이죠. 매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 가지는 꼼꼼함입니다. 다들 이렇게 대답해요. <웃음> 성실함, 꼼꼼함, 열정. 왜냐하면 이 분야는 법규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 꼼꼼하게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꼬리집을 한번 따 볼게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아야 될 직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것이 회사의 피해와 바로 직결되는 직무에서는 꼼꼼함이 없다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여 회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 꼼꼼함이다 근데 어, 식상하네. 그리고 제가 한번더 꼬리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이런 포인트 때문에 진짜 꼼꼼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어, 이해가 가면 바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상한 답변도 근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지원자 단점도 많이 물어보죠. 왜냐면 하 본인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들 하니까 두 개를 물어보죠. 네. <웃음> 저의 단점 두 가지 중 하나는 성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한 일정을 잡는 바람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자격증 공부를 할 당시에 일주일 동안 많은 할당량을 넣은 바람에 그것을 다 지켜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단점 한 가지는 여기까지는 준비한 어... 단점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남았잖아요. 제가 알고 있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웃음> 어, 관심이 좀 적다는 것입니다. 기후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외 역사나 패션 이런 것들은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 단점을 물어보는 게 형식적일 수도 있는데 <웃음> 얼마만큼 본인이 자기 대세에서 이해하고 성찰하고 뭔가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웃음> 대부분 디펜스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두 개를 물어본 거는 변동성을 준 거죠. 대부분 하나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전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한 단점이 아닐까? 전체적으로 면접에 있어서 준비된 것들을 하는데 그럼 나는 그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어떤 점에서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될까? 라고 좀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뭔가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니까. 제가 기후환경컨설팅 직무를 위해서 노력한 가장 큰 부분은 지원 직무 협력자와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당장 다루고 있는 법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그리고 산업안전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이미 필기를 합격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은아 이거 만나봐서 이런 건가 알았어요. 근데 뭐를 해봤어요가 지금 없는 상태고 이제 자격증을 1차 필기 그거 전혀 의미 없어요.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내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아 이게 궁하구나 이거라도 어필을 해야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전또 따고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꼬리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격증이 미비한 이유는 제가 학기 중에 학사를 두 개를 따고 있었기 때문에 졸업하는 데 우선 집중을 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공색하죠? <웃음> <웃음> 원래 이 직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었나? 그럼 이제 저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저의 선배들이 어느 곳에 취업을 하였는지 알아보던 와중에 기후환경 컨설팅 분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취업하려면 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때 알게 되었고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생각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볼때 되게 면밀하게 따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브랜드적으로 안 좋으니 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는 다시 좀더 면밀하게 보려고 하는 지금 문화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번 질문은 이제 지원자가 그 자기소개에서 서쓴 글인데, 다양한 분야를 배우려는 욕심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욕심 많으면 하나 잘 못할 확률도 높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양한 분야를 배우려는 욕심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진을 취미로 활동하다가 사진병으로 입대를 하기도 했고 소설에도 관심이 많아 소설쓰기 클래스를 듣거나 문학지의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하는 하지만 거죠. 이러한 시간들에 제 전공 분야에 더 노력을 했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면접위원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취준생 분들이 하는 사실 실수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꼬리를 따고 들어가죠. 앞서 말씀드렸던 어, 소설 쓰기에 관심 있었던 제 경험은 작은 책을 낼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식 출판물이 아니라 어, 독립 출판물로 100일 글쓰기 릴레이에서 투표를 받아 당선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준비한 거니까 다른 예를 물어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어, 또 이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배우려는 욕심 때문에 한 가지를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꾸준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낸 경험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자신 있게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 못할확률 되게 높은데 그럼 이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일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타임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과 1, 2학년은 단일 전공으로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었고 3, 4학년은 두 가지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를 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는 학교 공부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핑계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핑계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면서 배운 것은 한 번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무리해서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오히려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3, 4학년 동안 학과에만 집중했다는 것에 오히려 당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점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저의 최종 학점은 3.82고 어, 3, 4학년 때 학점이 4.0입니다. 오! 설득이 됐네 맞아요. 그럼 설득이 됐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웃음>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는 삼성 반도체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가 큰 만큼 환경문제에도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주도적으로 환경문제에 앞서준다면 다른 기업들도 뒤따라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저는 그러한 삼성전자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좀 얘기할 때좀 식상하다, 가장 큰 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 직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할 일이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좀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공감이 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질문을 하죠. 삼성전자가 저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만큼 국내외 관계가 다변화되어 있는 다국적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베트남에 더적극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베트남과의 관계 역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정세를 잘 읽고 어, 올바른 대처를 할수 있는 것은 국제정세의 밝은 저 같은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국제정세라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잘 알아요 라는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뭘 봐줘야 돼? 당신의 경쟁력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위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탈탄소 움직임이 저지되면서 해상풍력, 태양광 부, 발전 같은 사업들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당장의 천연가스를 확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을 눈여겨보고 있어야 앞으로 에, 에너지망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같은 경우 미국의 악시오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번역되어 들어오는 기사가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저는 더 자세하고 빠르게 알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네요. <웃음> 생각보다. 보통 준비 안한 사람들은 대충 얘기해요. 굉장히 표면적인 얘기. 근데 본인이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서 찾아봤어 이거는 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변할 때 구체적인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냐라고 저는 되게 잘 물어보거든요. 제가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서 생긴 위계질서 속에서 겪은 갈등이었습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나오면서 그런 위계질서에 충분히 익숙해지지 못했고 어, 대학교에 나오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생긴 위계질서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은 그런 위계질서에 잘 순응하고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별로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아, 위계질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초, 중, 고도 위계질서가 나름대로 다 존재하는 곳인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왜, 그거를 왜 몰랐었을까? 위계질서에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고. 왜냐면, 회사 결혼은 똑같이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거든. 위계질서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먼저 윗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어, 안부를 여쭙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웃음> 저에게 와서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꾸지람을 했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많이 어려웠지만 후에 제에게도 후배가 생기고 나니 그런 것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혀 이 이력서나 자기소서 캐치를 못했는데 좀 조직 생활에서 다좀 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좀잘 견뎌내기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도별 사이에서도 이런데 직장도로 본사실 더하거든요. 군대처럼 정확히 위계질서가 있어서 뭐 해? 하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는 안 하지만 분명히 그 밑에는 문화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저는 반응 안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면접을 몇번 해보긴 했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압박 면접을 받아본 건 처음이어서 힘들고 어, 생각보다 더 치밀한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매번 앞에서 보다가 한 단계 딱 중간에 있으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꼬리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못해서 어,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했고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보여서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방향성도 찾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가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 꾸준하게 해서 성과를 잃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사실 탁 막혔거든요. 음, 그런 경험을 제시할 만한 게 없어서.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 이런 경우에 끝내지안 하면 진짜 곤란한데? 아니나 다를까? 스스로가? 저 마무리한 게 없어요라는 결론을 내버려서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직까지도 분명히 이런 위계 질서라는 건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멈칫해지는 거예요.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스스로 느끼고 이렇게 이해해서 그런 거를 안을 수 있는 지원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질서 말고는 당장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준비를 안 해봐서 대답을 당장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원자분은 진짜 대기업에서 괜찮게 생각할 만한 지원자인 거죠. 왜냐하면 안정감도 있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실제로 면접을 하면 이렇게 깊고 많은 질문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어떤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어서 너무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셨네요.